자, 이걸로 이거는 아직 힘안 돌아온 거힘안 돌아온 채우 뽑았고요. 자, 갈게 힘돌아 왔다. 150만 <웃음> 어, 지난번에 1000만 원. 지난번에 100만 0 원치 사고, 하 여러분 100만 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 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해 주신 덱 중에 하나 가볼텐데 탑헤일님이 따로 한번 추천을 먼저 주신 부분이고 생방중에 여러 시청자들이 추천해 주신 덱이기도 합니다 코서가 연멜이라는 힘을 합친다면 이런 컨셉이거든요 어? 연멜이 뭡니까? 상대가 스킬을안 쓰면은 소멸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코서에 그냥 차라락 한방에도 소멸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근데 뭐 해멀 누나도 있어서 해멀 소멸도 써도 되고 팩가 말리면 고소를 해도 되고 뭐 그러다가 좀 꼬이면 우리 형님도 긴장하는요자결투에 <웃음> <웃음>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뭐고? 야 똑같은 대기가 고서제 제가 와 이거 야 이거 이렇게 나오는구만. 자 이렇게 되면요 호서 공부를 쓰고 여기 합쳐둘게요. 왜냐하면 야, 서로 같은 연매이다 이거 좀 조금 써봤는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상대의 매리그 풀고 그대로 날라오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두 개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두 개로 만들어 놓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치기가 자, 두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개 다음에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자. 자, 뭔 말인지 알겠지? 이미 풀고 그다음 공부를 거는 거야. 힘돌아오면서 풀었지. 아, 아, 풀 공부를 들을 것갔네 어, 잠깐만요. 두장 쓰니까 공물 들어갔다 그지? 아씨, 아씨가 될까? 세 장까지 써줄 필요가 없네. 두장 쓰니까 공물 들어갔어요. 이제 맞으면서 힘이 돌아오고 그다음 공부이 들어가는 순서가 그렇게 되나 보다. 어. 자 이제는 어떻게 하?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열로 올려. 이게 고소의 능력이거든. 이만 한대 치고 삼성 전책이 안 보자고. 자올렸지자이거는 일단 그냥 연어의 굴레 하나 뺏기는 거예요. 지금 안 죽어도 돼. 자벗겼지자 자, 삼성 갑니다. 차, 차이, 쇼, 쇼, 쇼, 수, 자, 제이 진짜 힘들어와도 쇼프 쇼프 쇼 어, 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이이이9 2만 이어폰이 뭔가 뽑혀서 날아갔는데 방금 야, <웃음> 와. 야 이분이 뭘좀 아시는 분인데? 어요 덱도 제가 써봤거든요 인마를 럼으로 해서 무명을 럼으로 해서 방금처럼 코서가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코서나 해멀 맷집이 더 좋아져요 뭐 선택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저처럼 랍뭐 얼티민 형님 넣어서 좀더 자극적으로 해도 되구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도 구경 한번 해봅시다구. 요렇게, 어, 전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웃음> 아, 자, 요거는 경고다. 이건 경고다. 자, 샥! 오, 요, 요, 요. 자, 요것도 경고다. 이번이 진짜다. 샥! 축! 와, 그 진짜 잘하다. 와, 진짜 무명이 임마한테 버프까지 주고 하니까. 무슨 고서가? 니 뭐, 근강불개가, 니가. 개 딴딴하네, 자석정으 이제 그만 죽어라, 무서우니까. 두두두두. 어, 도도도 어, 명 없어질 것 같아. 말랑말랑하네. 어? 어. 내가 거기 써보니까, 아, 상대 연매를 만났을 때만 주시면 돼요. 연매만 아니면 그냥 공부를 계속할 수 있거든? 연매를 풀기 때문에. 그 숫자를 계산을 잘해야 된다. 연말 만나면 일단 그냥 코서로 차라락만 해라 이거죠. 자또연말 만났거든요. 자 이거 해물꾸누락 써주면 두 칸이나 없애기 때문에 그만 하나 뺏기고 바로 날아오거든. 그러면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맞고 잘못하면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 필살기 만들 친구 있으면 은 약간 요런 정도 어, 차라락 한 개만 지워줬다 이거지. 자, 그 다음번에는 두 개니까 해머로 가도 된다 아까 보니까 가도 되더라 그치? <웃음> 헷갈려 죽겠어 저게 백기질때자 이번 한번 더 봅시다 확실히 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지뭐 하나 더 써놓을게요 언제 공불이 걸리는가 보자고 하나 자 이때 힘이 돌아오면서 디버프가 안 풀리고 아 공불 들어갔다 이미 들어갔다 그치? 이미 들어갔다 오케이 두 장만 써도 되네 그러면 처음에 착해서 코스 차라락 해주고 그러면 못쓰니까 소멸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번에 해물로하고두 장? 그 다음 뭐, 뭐 뭘로 가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이제 어떻게 야금야금 죽이 나가냐면 이제부터 힘 돌아온 건안 무서워 힘 돌아온 애는 이제 버프 해제를 못 하거든 그래서 한대 때려놓을게요 <웃음> 아직 힘 돌아온 건 아닙니다 나도 차라라! 공부를 들어가보거까 어? 힘이 돌아왔잖아 이미 돌아온거 어떡할거야? 죽는거지 마. <웃음> 이렇게 운영해 나간다 이 말씀이죠 야 이거 씨 같은 연멸연멸 연멸 싸움에서 좀더 머리를 좀잘 써야 되네 어. 상대 연멸이 없으면 심플합니다 어.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다가 죽이는데 알겠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어, 공부를 안하고요 이번에는 치고 들어갈게요 삼성 두 장인데 하나는 굴레를 베끼는 삼성. 축축축축 축축. 경고다. 이건 경고. 경고가 32만 정도고 힘 나왔어요. 후후 후후 화크 97만. 진짜 이 정도는 되었지 느껴서 내가 어제 어제 저 어디서 뭐였나 저거 새로 나온 그 모노 어? 이거 모노하나그 모노가 지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약점 뭐뭐 뭔데? 어제 내 죽은 줄 알았다. 아니, 저, 자, 반갑습니다. 그 모노 뭐, 개 난리 치고 해봐야 뭐, 낑켜봐야 한3 40만 나오는데 아, 그걸로는 느낄 수가 없다. 이제 미치붙다니까 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서브에 얼티밋 형도 넣어놨는데, 뭐 별로 나올 일이 잘 없노? 어, 자, 어떻게 한다? 자, 그다, 자라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니까, 자라라 공부를 들어갔고요. 아이고, 붙어줬다. 좋아요. 붙어줘도 좋고 랭업이 나오줘도 좋고 자 이번에는 해물 거딱두 장만 써 볼게요 진짜 확실히 공부이 이어져 가는지 자 랭업 올라가고 있고 오이고 랭업 두장 올리셨어 한번 걸려라 죽여버린다 이런 느낌이거든 요 지금 요러면 <웃음> 소멸까지 다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던져 놓을게요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굴레 하나 뺏기나야그 다음에 <웃음> 쓰기 좋거든 자이렇게 되고 탁탁침 돌아오고 공불 들어갔고 그지? 힘 들어왔는데 공불 들어갔지? 소멸은 안 들어갔다 그지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이 들어가고 공 힘을 되찾으면서 소멸을 풀었고 공불은 그 뒤에 들어갔고 왜냐그 공불은 개성에서 발동되는 거니까 그런 거 같은데? 개 어렵다 게임 이제 슬슬애에시단 여기에 있는 소멸은 얘가 먼저 걸리니까 그 다음 힘이 돌아가면서 걔를 풀었어 근데 개성으로 발동되는 공불이그 뒤에 붙은 거야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되고 있어요 아 이번엔 어떻게 되겠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야 되겠지? 죽여버려 착! 툭툭툭 자요거는 경고다 야 경고에서 죽으면 어떡해 경고에서 죽으면 딜이 디디디디디디디... 맛있게 안 나오잖아 툭툭 자 요번 에가힘 돌아온 거와 우리 얼티민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근데 저 형님 거 삼성 두개 근데 저분이 지금 사람인 거 같고 여기까지 내다보신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공불댁이니까 결국엔 내가 아무것도 못하다 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얼티민 형님 프로미넌스나 만들어놓자 이건 거 같거든 그래서 나도 뒤에 누굴 넣어놨다? 얼티밋 형님을 넣어놨다. 이거 우리 다 죽을 수 있어요. 형님 잠깐만요. 와 이거는 그저 박수다 진짜. 자 이거 와이 부분 뒤집을 뻔했어요 진짜. 내가 서브에 얼티밋을 안 넣어놨으면 이거 뒤집혔다. 자 근데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야 이게 어? 이게 바로 상대큰 자정함을 줄때 서브에서 얼티미 형님 등장함도 이거 어떡할거야? 불꽃도 4개나 더 있는 형님을 라반아 너 혼자야? <웃음> 아이고 미안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차라리 공부를 당할 거면 얼티미한테 다 올려놓고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서브 얼티미가 아니라 서브의 라반이었으면 졌을 것 같아요 진택 만났어요 어? 자 최고의 마신댁인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똑같아요 공식은 연매로 너무 많이 때려주면 안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간다 이 방법은 이제 저도 몇번 접으면서 이제, 이제 터득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드리다가 해머클 바로 써봤더니 제가 팀이 바로 빠지는 거야 하나 쓰고 그다음 바로 들어와요 아니가 쓸 수가 없었는 하여튼 꼬이더라고 하여튼, 하여튼 이게 좋아 지금 하여튼 이게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힘을 돌아오게 만들면서, 돌아오게 만들면서 바로 공부를 걸어버리는. 그러면서 한대더 때려놓고, 그지? 한대더 때려놓고, 다음번 랭업 받아서 전체기도 이제 힘 돌아온 전체기 나갈 수있고요 딜이 좀 자신 없는 분들은 여기서 전체기는 먼저 쓰고, 힘 돌아왔을 때 1인기로 정확하게 킬 따는 게더 좋을 것같고요 저처럼 딜이 좀 좋은 분들은 완전히 숙대밭을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 한번 조금 긴장감을 위해서 좀좀 좀 이제 좀 판이 길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냥 죽일까? 약간 무서운 데 죽일게요. 예. 네, 미안합니다. <웃음> 내가 떨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알잖아. 형, 알잖아. 얘기가 길어지면 실수가 나와.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립도, 어? 형, 또, 그거 아니잖아, 이들 그러기 싫어서. 그냥 죽일게. <웃음> 자, 일단, 연매을 죽였다면, 심플해져요. 이제부터는 해물로나 그냥 두 번씩만 써주면 돼. 그지? 이제부터는 정말 사탄도 울고 갈 초악마댁입니다. 연매의그 연옥 굴레 그거 개수만 잘 체크하면 돼요. 자, 이제, 이제 공불려가지고 막 이제 한을 쏟아내시려고 하는데, 어, 힘이 부족하죠. 어 사람 맞는 것같고요 어? 우와! 미칩뿌다니까? 자, 그러니까 갑자기. 야, 이게 나도, 나도 깜짝 놀랐다. 쿵, 등장해. 내가 깜짝 놀랐네. 자, 이제, 아하하하! 아, <웃음> 아니, 자, 아니, 잠깐만, 내가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상대분 지금, 야, 가능할지도? 해치웠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쿵, 하니까. 아, 씨. 어. 자, 계속해서, 마지막 격투 들어가도, 오, 마지막 격투. 드디어 연매이 없어요. 와. 연멜이 지금 픽률이 얼티밋스 쓰더라도 연멜이랑 같이 서으니까이 네, 자리에 뭐 연멜이 들어가거나 이 자리에 연멜 들어가거나 상관이 없어요 다 좋아가지고 대기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다 이번 판은? 상관없다 그냥 해멀로 출발합니다 해멀로 출발 이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이제 랭업을 바로 랭업 패가 하나더안 뜨더라도 연멜한 바로 올릴 수 있어서 무시무시한 살상병기 패 와! 오! 오! <웃음> 야, 패가 이렇게 무섭게 뜬다고? 자, 어떻게 하면 되겠노? 아직 우리 연어 굴레 3장이라서 쓰지 말고, 이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웃음> <웃음> 잠깐만, 한 장만 쓰자. 그치, 한 장은 써야 다음번에 우리 어떻게 할거 아니야. 상대는 뭘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써야 돼. 내거 내가 뺏겨야지. 나를 때리질 못하니까. 때려주질 못해요. 맞아야 뭐 뺏기지, 긴데 내가 뺏겨야 된다. 자, 이제 그림 나오죠, 유튜브 각이. 아, 아니가? 두 개나 있으니까. 하나 올리고, 착, 아, 안 되네. 한번 더, 한번더 갈게요. 한번 더. 하나 더 뺏기고, 전체 랭업 앱부. 크루! 흐흐흐 죄송합니다. 야, 이거 진짜, 겁나 사악하구만. 원래라고 말이죠. 지금, 요, 이 공불에는 소멸이 안 들어있잖아. 그래서 상대가 필살기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어야 돼요. 그게, 그러다 뒤지거든. 근데, 이게 계속 소멸을 걸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연맬이다. 연맬 코서의이 미친 케미가 상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걸로 이거는 아직 힘 안돌아온거 힘안돌아온데체월 뽑았구요 자갈게힘 돌아왔다 후! 후! 후! 우와! 150만! <웃음> 야 이거 시원하구만 아주 야, 저, 아, 이야대 장비 센티가 말씀드려야지 생체리입니다. 지금 연멸 생체리에요? 뭐 엄청 와 강퀭아 니네 그거 할때 우리 옛날에 오줌 지리고 그랬는데 왜? 오줌이 전혀 안 나오고 뽀송뽀송 오! 뭐야 저거? 야 정말 뭔데? 야너 우리 서브에 있는 얼티미 형님 만날 수가 있다 너 그러다가 오못 죽였고요 어 그래 궁 한번 맞고 그래 우리 죽자 우리 죽자 내 뒤에는 든든한 뺄기 있어 싸움의 종 찍자 오케이 어, 아이, 다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제 어쨌든 아, 템 세팅 말씀드리고 있었지 생철 생철 아까 고소 생철 지금 얼티민 형님은 맹회입니다어 힘이 돌아와 버렸네 아이고 얼티민 형님그 폐가 지금 아직 안 떠서 뭐, 아유 다 죽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걸 근데 쟤왜와 이거 단단하다 야, 깜빡하다, 야. 그, 워낙에 엄청난 보호막을 만들어 가지고 힘 돌아온 궁을 막아냈어요. 와. 자, 이렇게까지요 대가 어때요? 꼭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대는?